9월 29일에 후지산에서 직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을 후지산 대분화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시카와 해역에서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오늘 이시카와에서 여섯 번 지진 어제까지 포함하면 총 일곱 번 지진이 났습니다. 지금 이시카와 대지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계속. 지금 일본 방송에서도 이시카와 지진에 대해서 연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후지산 분화를 하게 되면은 이 수도 직카형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시카와 해역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일본 해구 이즈 오가사와라 해구 사가미 트라프의 균형에 영향을 끼쳐서 수도 직화형 지진과 이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제 10월 2일 반와트에서 7.3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. 지금 이 9월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있었고요. 10월 6일이 이 초승달에 뜨는 날인데 이 초승달과 일 보름달 부근에는 이큰 지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최근 이 관동 남쪽 하치조지마에서큰 무감 지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동일본 대지진 한달 전에도 이 기후현 군발 지진이 있었고요. 며칠 전부터 기후현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을 있습니다. 태풍 뒤에 큰 지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. 조심해야 됩니다. 한신 아와지 대지진 하루 전날 빨간 노을이 있었는데 어제 10월 2일 날 일본 전국에 빨간 노을이 있었습니다. 오늘 10월 3일 저녁 7시 이후에 띠모양의 이상한 구름층이 보였습니다. 많은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. 반드시 일본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